국내 최대 클라우드 커뮤니티를 아시나요? 총 회원수 2만명 이상 연간 모임 횟수 100회 이상 소매인 2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겠다고요? 맞습니다 AWS 한국사용자모임입니다 AWS 한국사용자모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 한국사용자모임은 2012년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 소규모 그룹에서 지역별, 분야별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분기 및 단기별로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임이나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다양한 네트워킹 모임을 통해서 지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야별 소모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프로디지털단지 환교, 잠실과 같이 어 위도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만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직능별로는 사터 대학생, 주니어와 같이 서로 약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고요 분야별로는 아키 텍처, 컨테이너, 서버리스와 같이 기술적으로 관심이 가는 분야들에 대해서 소모임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원하시는 소모임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소모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시는 소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주세요 또한 AWS 커뮤니티 데이 핸전 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WS 커뮤니티 데이는 매년 두 번씩 소모임의 우수 발표를 모아서 외부에 공연하는 행사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행정맵 가이드로 실습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오프라인 행사가 많지 않아서 행정랩 행사를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WS 빌더스 프로그램입니다. AWS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강좌를 만들어서 학습자별 다양한 난이도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 어, 고급 사용자분들까지 어,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어, 포세라, EDX, 유다시티와 같은 어, 유명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AWS의 다양한 기술별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현대화 앱 개발, 인공지능, 머신어인과 같이 다양한 기술을 배우실 수 있는 어, 자료가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들을 학습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 어, 유저그룹 채널에 질문하셔도 을 좋고 만약 학습을 해서 좋은 내용이다 하시면 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시면 어 아주 서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AWS KRLG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만을 위한 모임이고요. 매년 하반기 소수정예를 선발하게 됩니다. AWS 직원 강연 및 유저그룹 운영진 멘토링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고요. AWS 및 KRLG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 주요 활동으로는 AWS 포식이라고 하는 AWS 기초에 대한 필습 행사를 하게 되고요 아마톤이라고 해서 어, 대학생분들의 산뜻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해코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래 기술 블로그를 운영해서 어, AS u g 행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배운 점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을 어, 기술, 기술 블로그에 올리게 됩니다 AWS 코리아와의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 에이더스 서밋이라든가 에이더스 데브데이와 같은 주요 행사의 발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어, 그런 행사에서 사용자 모임 보스를 운영해서 만약에 에이더스 유저그룹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페이스북이나 슬랙에 가입을 해서 초보자 분들이면 이제 뭔가 질문 같은 걸 하게 되고 어, 중급이나 어, 보수분들이면 모르는 분들한테 답변을 하게 해주는 약간 이런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AWS 리벤트에 참관단을 보내서 저희가 참관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 AWS 유저 그룹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도쿄나 베이징 서밋 및 아세안 커미티 데이에 참석을 해서 해외 행사에 발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해외 커미티 행사에도 참관하고 있습니다 어, 가까운 일본의 조스데이즈라던가 어, 아세안이나 중국의 이벤트 때 어,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APEC 커뮤니티 데이 행사를 참여를 하는데요 어, 2017년에는 서울, 2018년에는 베트남, 2019년에는 호주 행사에 참석을 해서 어, 행사가 끝난 뒤에는 어, 위에서 보이는 사진과 같이 어, 서로 같이 이제 약간 해외여행지 투어를 한 어, 모습입니다 서로 다들 약간 기뻐보이죠? AWS 히어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WS 히어로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지식 공유의 열의를 가지고 개발자 커뮤니티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AWS 전문가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AWS 사용자 커뮤니티와 행사 등에서 발표를 통한 정보 공유 블로그 게시물및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존 커뮤니티 히어로를 기반으로 분야별 전문성 높은 분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머리스 컨테이너 및 어, 신러닝 영역에서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AWS 히어로에 선정이 되고 나니 어, 정말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AWS 파트너 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고객분들 중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해외 커뮤니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해외의 친구들도 많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지금저 생각해보니 저도 AWS 초보였었고 새로 AWS 파트너사로 이직을 제이해 가지고 배우던 때 강남 소모임을 처음 만들면서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또배운 내용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이제 해외 행사인 일본의 뭐 조스데이즐에 참여한다던가 베트남과 호주에 APEC 커뮤니티 데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석한 이후에는 또 여행을 다니던 식으로 좀 즐겁게 참석을 하던 게좀 기억이 났습니다 어, 최근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때도 에 약간 열정을 잃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배우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일 수 있을 때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커미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미래의 AWS 히어로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페이스북 슬랙에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초보자 분들을 도와주시고요 어, 성우임의 운영 및 참여로 서로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테스트 및 프로토타입 설계 경험을 발표하거나 이제 블로그로 올려주시면은 어, 분명 다른 분들의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또한 해외 사용자 모임과 이제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아키텍트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챔피언이 되시면은 어, 여러분들도 분명히 AWS 히어로에 어, 선정이 돼서 어, 더 크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꼭 한번 다양한 참여를 어, 부탁드립니다. 또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이제 저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 페이스북에서 AWS KRG 유저그룹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슬랙에서도 어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업에서도 어어 정기적으로 저희 어 소모임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업을 통해서 어 새로 생성되는 어 소모임이나 활동들을 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